자, 그럼 우리 이불리언과그 비교연산자를 어디다 쓰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ex5.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html 코드를 넣었고, 그리고 h1,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문입니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ex5.html 파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script 태그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 거예요. 아주 쓸모없지만 <웃음> 일부러 아주 단순하게 만든 document.write 1br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 바꿈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2고 3, 4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순서에 따라 실행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h1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이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 프로그램입니다 h2로 하는 게 맞겠네요 자그 다음에 h2 이번에는 어, if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true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리고 중괄호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은 else라고 하고요 예. 여기 있는 이 3번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if에다가 제가 true를 누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2, 4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실행은 되는데 1이 실행되고 2가 실행된 다음에 3은 안 나오고 4가 나왔단 말이에요 즉, 실행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폴스로 하고 여기 있는 값을 폴스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if 폴스는 1, 3, 4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폴스니까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그리고 4가 실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if 문에 뒤에 따라오는 괄호 안에는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 옵니다. true나 false가 와요. 그리고 true면 true면 예. 이첫 번째 중괄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고 두 번째 중괄호는 무시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무시되고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조건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불리언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짠 코드는 여기에 True와 여기에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놨단 말이에요. 불리언 값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True, 얘는 언제나 False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완전히 쓸모없는 코드예요 왜냐?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중간 이 if 뒤에 오는 괄호 안에 분리형 값이 true나 false로 들어오는데 조건에 따라서 true가 오고 조건에 따라서 false가 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조건문의 형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예제, 예, 조건문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얼마나 똑똑한 프로그램으로 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어, 사, 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